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쭈꾸미 금어기가 끝나고 쭈꾸미 시즌이 활짝 오픈이 됐는데 오늘 9월 1일에 선상 예약을 못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인데 오늘이 13물인가? 어, 백사장항에 왔습니다 출조 조사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으세요 뭐 모두 다 기다리셨겠죠 저처럼 지금 시간이 11시 조금 늦었는데 쭈꾸미는 날물이 편하죠 물 빠지면서 한발짝 한발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게 낚시가 편합니다 어, 엄청, 엄청나게 엄청 많이 오셨네요 딸내미랑 둘이 와야되고 백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안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백사생 카트가 있으니까 지금 카트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3학년 때지금 6학년이지만 3학년때 데리 한번 데리고 왔더니 여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3학년때 딸내미가 모자쓰고 캐스팅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3년 지난 지금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녀석 같이 다니긴 했는데 그때가 더귀여웠던것 같아요 지금처럼 키도 훌쩍 크지도 않았고 자 그냥 일반적인 왕눈이기고 워킹때는 거의 원줄를 직결을 해서 쓰는데 그 밑에 추가억는니얘기 훅보다 길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선상첩이 영상 올려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줄을 합사로 사용하면 훅이 합사에 엉키면 풀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억는니얘기보다는 조금 둘다 짧게 묶었어요 와 진짜 코너 꺾어지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조선인들을 꽉 차셨네. 자, 오늘은 뭘 하기보다는 그냥 딸내미랑 놀다 갈게요. 몇 마리나 잡는지 한번 보고 와! <웃음> 발 디딜 틈이 없어. 와! 대박이다. 그랬다. 와, 설 데가 없어. 설 자리가 저기, 저기 있다. 예. 와, 진짜. 정면으로 캐스팅하는 것만 알면 돼. 어. 여기서 잠깐 던져보고 갈까? 어, 우리가 했던 자리가 여기다. 어. 여기 밑걸림 있어, 장타 치면. 신발에다 꽂아놔 잡으셨어 거기 거기 밑에 밑에 거기 거기 거기 발밑에 예, 네, 감사합니다 <웃음> 싱커를 달고 바닥에 착수한 느낌만 하시고 바람 불면 소리들를 이렇게 많이 높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원투인데 해봐. 어 어. 어? 던지자마자. 자 우리 우리 첫쪼꾸미입니다 아, 자 나오네요. 첫습니다 첫수. 네, 묵직한 감만 느끼시면 됩니다 어? 줄, 원줄을 봐야 되는 거야 기 있어? 왜 저기 있긴? 마? 네가 저쪽으로 던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던져서 내 원줄을 봐야 되는 거야 하... 떠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게 두고 바닥만 읽으면 돼 어, 내려야 돼? 그럼 해보니까 정면으로 던지기만 한데. 응. 아, 응. 가 아저씨 잠깐만 줘 볼까? 아저씨가 볼게. 이쪽으로 와. 자, 들고 있어. 바람불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내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고돼 이렇게? 어턱 던져 뺐어 어, 여기다 던졌는데? 어, 감아 이제 네가 풀기만 해서 그렇지 팽팽한 감을 유지해야지 아빠가 멀리 치지 않았거든. 그냥 가까이서에 나왔어. 어, 아 근데 아빠가 가 털렸다. 에이, 아빠 채비하고 올게. 차장 카트를 이럴 때 써먹죠. 다 그냥 먹지만 오 워킹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큰게 나오는데 이제 껌머 선장한테 오면서 전화 연락을 했더니 사이즈가 아직 작다 당연히 사이즈가 작겠죠 시즌 초반인데 근데 워킹은 안 그런데 첫수가첫수가 조금 해서 그런가 어디, 어디로 던졌어 아무 뭐. 죄송합니다 나는 <웃음> 정확히 아으로 던졌어 이 조류가 흐르는 거야 던졌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 멀리 던질가 멀리 던 욕심을 내죠 아까 아빠가, 아빠가 던진 것도 코앞에서 나왔어 근데 던는 이렇게 요정도만 던지면 돼 어우 좋아 아빠랑 똑같네. 자, 도수질. 어. 그니까 감을 느껴야 돼, 감을. 워킹은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지. 조금만 무거우면 어, 됐어, 됐어. 가까이 가봐 저 아저씨가 풀어주실거야 써인도 당겨 감아 감아 감아 <웃음> 지금, 지금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서 그래 <웃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거예요 이럴 때 크게 해야지. 어? 내 것까지 엉켰네. 이렇게.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 었요턱 치면 저승까지 나가. 어, 뒤로 너무 당길 필요가 없어. 턱 치면 돼. 그렇지. 감아, 감아, 감아. 아빠랑 엉킨다. 기다렸다가 해야지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지 해고 위로 턱 쳐서 느껴보는거야 감에 묵직한게 있는지 정면으로딱쳐 아니야 비닐봉지 물이 지금 가고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멀리 던지면 미끌림만 있어요. 아빠랑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어, 묵직했어? 묵직했네. 오, 감이 있네. 살아있네. 아, 저기, 저기가 져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쭈꾸미가 나옵니다. 한 마리 <웃음> 역시 우리 딸꿈미 소박해 너무 빨리 가와 그러니까 쪼꼬미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 돼 바닥에 어, 바닥에 가라앉고 속으로 좀 세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5초마다 한 번씩 톡 앞으로 끌어주고 어우 괜찮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캐스팅은 여러 번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엄마랑 선택 와. 엄마랑 선택운다자 바람 불고 할 때는 소리 대를좀 낮춰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출처 조사님들께서 너무 많으셔갖고. 또 켰어? 감어, 감어. 감어 감어. 자자자자. 그렇지. 이걸 봐서. 알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생각해야 돼두 마리 잡았어 어? 오형태 어, 구경해봐 쭈꾸미 두 마리 있어 어 초반에 선성 사이즈보다 훨씬 큰데? 자세 마리째 네, 우리 딸도 간만 느끼면 될 텐데. 자 조금이 낚시는감이 감히 감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자 금오기가 풀리면서 괜찮아 안옥게 아빠랑은 괜찮아 어? 기다려 낮춰 낮춰 아예 마이어 조금만 풀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가모가모가모가모 됐어 예 죄송합니다 <웃음> 자 옆으로 좀더가한 두세 발짝 바람 많이 불 때는 처리대를 밑으로 그렇지 이게 예, 원줄을 수연아 봐봐 밑으로 하면 바람 이렇게 불잖아 원줄이 이렇게 쳐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돌아서서 아이 믿거렸다 안데 어.. 뜯겼어 살았어 살았어 던져 <목소리> 백사장 앞쪽에 보시면 주먹만한 자갈하고 큰 돌이 섞여있어요 그 와중에 수초가 있습니다 한 중날물쯤 오셔가지고 간조때 초 들물까지만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국민 포인트죠 여기 참 아이들 데려와서 하기 쉽고 밧줄 있나봅니다 여기 같은데? 그래 그럼 풀어 아빠가 괜한 참기름 <웃음> 자 장타가 필요 없는 터자 너무 많이 던져서 엉킬 수도 있으니까 자 저류가 계속 아 됐다 별서장의 응. 터는 요 해변 끝에 신발 아직은 춥지 않으니까 9월 중에는 발등 정도까지만 딱 담궈놓으시고 톡톡 던지시면서 비거리 1 5 m 남지그 정도만 하시면서 발 앞에 서하는이 해변에 있는 쭈꾸미 잡는 그런 워킹낚시 터가 여기입니다 백사장아 아, 괜찮아 어, 우리 딸 있었어? 딴... 있었어 야 초등학교 3학년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아니, 진짜. <웃음> 잡았으면 이제 감전느껴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있, 이쪽으로 던져봐 여기 이쪽으로 던져봐 여기 릴링을 릴 감는 걸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오다가 떨어져 그렇지 철 던지는 뭐 있었단 말이야 그래 있었다 쳐 아니 못 잡은 것 뿐이야 감는 속도를 오다가 막 감다가 천천히 감다가 막 이렇게 해 떨어진 거야 탈출의 귀재 뜨꾸해 이거. 어? 어디가? 아 터졌어. 다엉켰어 빨리 가봐. 가보면서. 끊어졌어. 멀리 칠 필요가 없어. 미끌리기만 해. 못 잡았어. 우리 딸이 있을 때 어복을 아빠가 쪽 빨아 오나 봐. 아빠 잠깐 쉴까? 잘했어 뭐, 어? 우잡비다며 아, 어. 진짜 있어. 소뭐까부터는 대금, 바보도도도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잡네 얘도도도 예, 너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래? 어, 맛있지. 맛있지. 던지겠다. 들어보라 <웃음> 그래 왜 들어가봐라 들어가봐라 아빠 그리고 거기 개 엄청 많았어 오 그래 잡지 그렸어 우리 딸 아빠 주운 걸로 주운 걸로 체비했어어 주웠어 색깔도 좋아 어 여러 번 쳐봐 <웃음> 쇼를 하는구만. 그대로 후진. 그렇게 하면 초이때 부러져. 그러네. 괜찮아, 니꺼니까. 네 이거 릴이 상태면 돼? 그냥. 어, 어. 그냥 풀어지는데? 아, 그래? 그러면 이럴 때? 풀어지지 않게 이걸 조이면 되는거야. 드랙, 드랙이라고 하는거야. 앞으로 더 해봐. 앞으로 더 해봐, 아빠 있는데. 그래, 됐어. 됐어. 풀어졌네. 아우. 응. 아, 뭐. 아 드레블 풀어 놨었구나, 아빠가. 죄송합니다. 엉킨 것 같은데. 동네. 뭔가 줄가지 어, 엉킨 아빠가 어 줘야 돼. 응.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웃음> 아니. <왜? 웃음> 멀리 던지려는 욕심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방향이 확 틀어져 아니 힘안 들어 야잘봐 어. 낚싯대가 여기서 손을 놔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멀리 던, 던지려 욕심하면 이쯤에서 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팍 앞으로 박는다고 이거랑 원투 아니야? 이게 뒤에서부터 반원 그리면서 던, 던지잖아 마치 원투처럼 아빠 말 듣고 팔에 힘을 빼면 더, 더 멀리 나가 이건 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웃음> 이러 거고 부드럽게 캐스팅 하라고 부드럽게. 무우는 아, 가볍게 캐스팅 나, 하는 나 거야. 만안 돼. 진짜? 야, 너 잘난척하려고 그러지. 아니? 얼굴에 잘난척 딱써 있어, 엄마. 아빠. <웃음> 치사상이 울지 마라. 나만 야, 조금이 아빠가 다 잡았으니까 아빠만 먹는다. 나는. 아, 근데 아빠. 어. 아빠 입에 쏘기지. <웃음> 아빠 아재야? 아! 와 왕건인데 손맛 좋았지. 손태로고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너왜짜증이야 짜셔 <목소리> 야 겹친 <목소리> 것 뿐이야 시선이 <목소리> 아들 네? 자네 정면으로 똑바로 던져야 돼마 어떻게 던지는지 기억해? 아빠 응. 아빠, 어, 아빠 알아서 믿힐게 얘는 원투야 어우, 됐어 아들 아들이 던져줬으니까 아빠가 잡아볼게 던져? 응 해봐 아들 아빠 힘들면 불러도 돼? 어? 훨씬 낫네 지금 딱그 거리쯤에서 나와 아니 누나한테 한 건데? 이놈들은 누구한테 얘기한 를 몰라 아들한테 얘기하면 딸이 대답하고 똑같지 아빠? 엄마, 아빠 짜잔 떨어졌어요 머리 머리, 머리. 세 손가락으로 아씨 아나 못하겠어 우리. <웃음> 우리 딸 뭐야? 몸 개그하는거야? 가아줘 릴링으로. 살살. 살살. 야, 이거 지독하게 엉켰네. 아빠가 너냐, 이자식 내가 이거야. 이거 안 돼. 왜? 야, 이게 낚시대는 더 세고요. <웃음> 너무 칼싸움하자는 거야? 아. 아구슬레기 그 뜯겼어, 아 이런 <웃음> 터졌어 <웃음> 가자 1인당 한 마리씩은 잡았어 <웃음> 거기서 고기? 9월 1일, 물때도 좋고 주말이고 해서 폭발람쐬로 나와봤는데 딸내미가 <웃음> 감을 잃어버렸나 보인다 재미도 많이 못 느끼고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초들물까지는 해볼 만한데 아이들이 애들이 흥미를 못 느끼네요. 꽃빠람 쓰러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려면 이만 줄이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